차슈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 네. 응. 이건 네 개라면. 아, 네 파, 개라면. 파. 네, 파라면. 아, 파라면. 진짜 잘 드시네. 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웃음> 이거를 내가 먹을게. 좀 매콤한 거. <웃음> 이건 뭐랬지? 차슈. 국물 먼저 먹어볼게. <웃음> 왜 입고 왔을까? 이건 아까 먹었던 그 쇼유라멘 그거에 딱이 파랑 고추기름만 더해준 것 같은데 맛이 엄청 개운해졌어 네? 응. 차슈랑 어, 파랑 약간 아 차슈에다 파채 올려먹으면 약간 동파육 같은 느낌도 어아 맞아 맞아 와, 동파육, 동파육. 와, 동파육, 동파육. 동파육. 동파육 아 쩝쩝박사 진짜 쩝쩝박사 아, 잘한다 아 국물도 좀 해서 고기랑 싸먹으니까, 어우, 막 개운하고. 아, 이 식감이랑 음. 파향이 너무 기분 좋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걸 파향 이 잡아주네. 그치? 아, 근데 진짜 일본 라멘의 정석. 음. 와. 음. 근데 난 저것만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럽죠, 차슈가. 야들야들하니. 음. 지금 아미가 그릇째 들고 먹고 있는데 누가 보면은 요만한 앞자시줄 알겠어요 이렇게 <웃음> 작아보여 음. 아니, 지금 딱네번 먹었거든요. 네 젓가락 먹었는데 그냥 바로 없어졌어요. 네 젓가락만에 클리어했습니다. 네 젓가락만에 클리어! 조개 다 없어가셨어요. 사장님 얼었어, 지금. 사장님 심각한데요? 이렇게 계란이랑 면이랑 싸서 먹고 국물을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부드랑 음 자, 또 이렇게 해서 수양세 그릇 클리어! 총 6그릇 클리어했고요. 이제 아 먹을 때마다 다양하네요. 네. 자, 저희 60분 중에 현재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것 같은데 네, 지금? 분들이 응. 봤어? 남자분이 본것 같아요. 봤어? 봤어? 약간 이렇게 봤어요. 기웃기웃거리고 기웃 있어. 형수들까요 기웃.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나는 나도 될까요? 네. <웃음> 어머 새우 튀김도 있어. 상칼, 한살도 있고 오이랑 양배추랑 적채. 우! 응. 응.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이 달라. 음. 음. 와. 음. 와 이거는 상큼한 게 지금까지 먹으면 확 그냥 우와. 내려주지 않나. 음. 약간 살다 먹는 느낌. 유자 소스가 들어간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아, 유자의 상큼한 향이 딱 진짜 깔끔하게 우리가 프랑스 어떤 그런 코스 요리를 먹어도 중간에 샤베트가 나오요 맞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먹을 줄 아시네. 네. 샤베트 느낌. 메인. 그러니까 라포. 아 이걸 라면 너무 좋다. 냉라면 너무 좋아. 음 야,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맛있나봐. 이거는 여름에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라면 크리어